네, 뷰튜버 순영이가 메이크업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 저희 목표는 아 자몽쇼. 오케이, 오케이. 자, 네, 귀여운, 네, 귀여운 느낌이죠? 그렇죠, 그렇죠, 네. 큐티 큐티. 기대하겠습니다. 저 네. 디테일. 와. <웃음> 네, 잠시만요. 자몽쇼하러 가죠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이거 뭐 무슨... 쓰네. <웃음> 오, 약간 너무 많이 만 아니 아니 아니야, 아니. 느낌 있는데? 진짜 느낌 있어요? 귀엽다. 네. 아 귀여워요. 잠웅주하다. <웃음> 여러분 너무 귀엽죠? 네. 거울로 오, 한번 확인해 주세요. <웃음> 아, 근데 귀엽긴 <귀엽이다>. 하지. <웃음> 와 이게 <웃음> 와 <웃음> 이게 말이 안 나와요. <웃음> 아 근데 색깔은 진짜 특이하네요. 그렇죠 색깔 차이죠. 네. 색깔은 진짜 이쁜데 <웃음> 다른 방식으로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아니. 근데 이 색깔이 무슨 색깔? 이에요 이거 캐 e 레드예요캐 o 레드캐 v y c a 캐 o l Levy. Carol Levy. c a r 좋 l l e 아 y Carol 아 e v y Carol Levy. Carol Levy. Carol Levy. Carol Levy. c 만들어주세요, 네. 만들어주세요.